날 스치는 그대의 옅은 그 목소리 내네 이름을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얼어버린 노을 아래 멈춰 서있지만 어두운 밤, 조명 하나 없이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그게 또 익숙해. 나지막히 들리는 이 에어컨 소리 이거라도 없으면 나 정말 무너질 것 같아. 함께 울고, 함께 울고 이 단순한 감정들이 내가 다시 그때 마주한다면 눈을 보고 말할래요 보고 싶었어요 화물했던 기억 속에 나 홀로 춤을 춰두 비가 내리잖아 이 안개가 꺼질 때쯤 젖은 발로 달려갈게 그때 날 안아줘 물고 있는 것 같아서 언젠가 아침이 오는 걸 알면서도 별처럼 너의 하늘에 머물고 싶었어 하루를 그순간에 이렇게 될걸 알았다면 더 담아뒀을 텐데 언제쯤일까 다시 그때 느리잖아. 이 안개가 거칠 때쯤 젖은 발로 달려갈게 그때 날 잡아줘 그려볼래요 서로